산채비 는고객 산딸기 피는 고갯길 제넘은강나무꼴 사는 우리 오늘 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우게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 밤같이 울던 고갯길 산국과 피는 고갯길 채 넘어 강나무골 사는 우리 꽃향기 따라 보소일 길 따라 오늘밤도 꽃가슴에 꽃을 피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